단정한 것을 좋아한다 먼저, 인간이 되어라. 먼저, 인간이 되라. 좋은 인맥을 만들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인간성부터 살펴라. 이해타산에 젖지 않았는지 계산적인 만남에 물들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고쳐라. 유유상종이라 했으니 좋은 인간을 만나고 싶으면 너부터 먼저 좋은 인간이 되라 적을 만들지 말라 친구는 성공을 가져오나 적은 위기를 가져오고 성공을 무너뜨린다. 조직이 무너지는 것은 3%의 반대자 때문이며 10명의 친구가 한명의 적을 당하지 못한다. 쓸데없이 남을 비난하지 말고 항상 악연을 피하여 적이 생기지 않도록 가라. 스승부터 찾아라 인맥에는 지도자, 협력자, 추종자가 있으며 가장 먼저 필요한 인맥은 지도자, 스승이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 50% 이상을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유비도 삼고초료했으니 좋은 스승을 찾아 삼십고초료하라. 생명의 은인처럼 만나라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의 은인처럼 대하라 항상 감사하고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 고민하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운명이 바뀌었고 또 앞으로도 바뀔 것이라 생각하고 대하라. 언젠가 그럴 순간이 생기면 기꺼이 너의 생명을 구해줄 것이다. 첫사랑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겨라. 첫 만남에서는 첫사랑보다도 강렬한 이미지를 남겨라. 길거리에서 발길에 차인 돌처럼 잊혀지지 말고 애써 얻은 보석처럼 가슴에 남아라. 헤어질 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라.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 함께 있으면 유익한 사람이 되라 든 사람, 난 사람, 된 사람 그도 아니면 웃기는 사람이라도 되라 하루에 세번 참고, 세번 웃고, 세번 칭찬하라. 참을 인자 셋시면 살인도 면한다. 미소는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 메이킹이며. 칭찬은 고래도, 고래도 춤추게 한다. 세 번의 열 배라도 참고 웃고 칭찬하라. 애경사가 생기면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라 네 일이 내일 같아야 내일도 네일 같다 주고 주고 계속 주어라 먼저 주고 조건 없이 주고 더 많이 주고 조건 없이 더 많이 주고 줄 때는 그리고 아무 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되도록 빨리 모두 잊어버려라 받을 생각은 하지 마라 받을 것 생각하고 주면 정 떨어진다 한번 인맥은 영원한 인맥으로 만나라 잘 나간다고 가까이 하고 어렵다고 멀리하지 마라 한번 인맥으로 만났으면 영원한 인맥으로 만나라 백년을 넘어서 대를 이어서 만나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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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나는 변함없는 태양을 내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일어나고 폭풍이 몰아쳐도 언제나 더 높은 곳에서 변함없이 빛나는 태양을 내마음에 간직함으로 나의 삶을 희망이 빛나는 밝은 삶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나는 작은 촛불을 내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겸손과 희생으로 자신을 태움으로 어둠을 밀어내는 작은 촛불 하나를 내 마음에 간직함으로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 관용의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반짝이는 별빛을 내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영혼의 길을 안내하는 광활한 우주의 별빛을 마음의 품음으로 나는 멀리까지 반짝이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은은한 달빛을 내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어둡지만 사랑의 소리가 나는 곳 부족하지만 만족의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주는 은은한 달빛을 내 마음에 담아 나를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느 시골집의화로불 하나를 내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손을 녹이고 따뜻한 공기를 방안에 가득 채우는 화로불 하나를 내 마음에 간직하므로 나는 언제나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바느질을 돕는 등장불 하나를 내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나는 원래 부모님의 속만 태우는 그으름투성이의 못난이었습니다. 이제는 꺼지지 않는 등잔불 하나를 내 마음에 간직함으로 곰실거리는 작은 빛으로 바느질하고 계신 어머니를 돕는 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